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이제는 너무나 흔하게 부르짓는 것이어서 상투적인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그 주체는 자신이고 사랑의 대상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타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게, 선생님에게, 연인에게 등등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것이 사랑인 듯 끊임없이 애정을 갈고 합니다. 우리는 애정결핍 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정을 갈고 합니다. TV나 영화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도서나 SNS 등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존중받지 못해서, 이해해주지 않아서 등등의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는지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타인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념이나 대상도 자신을 사랑하는 일보다 우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한 후에 가족과도 연인과도 자연과도 신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못나도 잘나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은 잘나서 사랑해야 하고 못나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에서의 모습은 전생의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금생의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음 생에는 더욱 나은 모습의 자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태어나 한 생을 사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한 삶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내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변형되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견뎌온 자신을 다독이고, 보듬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단점부터 사랑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단점들, 신체적 약점들, 그밖에 여러 가지 성격적 단점들, 그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단점들을 용서하고 마음 깊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사랑하게 될때 타인도 자신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불균형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고단한 삶을 견뎌내기 위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